3, 2, 1 Arguing again, arguing about something so simple Make it clear, tell me why you're running back to him Feeling insecure, feeling like there's more to your character Every tear that you cry is worth it in the end But baby, tell me, how have you not figured it out? 오, 보기 좋다 <웃음> 안녕하세요 와 여기는 제주도고 저랑 친한 언니가 살고 있는 펜션 같은 집입니다 약간 저의 드림하우스 같은 느낌 마당도 있어서 비비큐도 할수 있는데 바베큐 아 근데 해가 진짜 세네요 제주도가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평부 공연하신다고 해서 공연도 보러 갑니다. 아, 진짜 제주도 온것 같아. 짱! 도서 n 것 같아. 짱! <미러> <미러> 앞에 산책을 나왔는데 이렇게 말들이 막 앉아 있어요. 와, 가까이서 봐 볼까?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말이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왜 싫어하냐? 친할 때는 완전 토핑도 두 배로 주고 피자 한판씩히면한판더 공짜로 줘. 너무 잘 어울린다 이 배경하고. <웃음> 아, 그럼 이따가 또잘 봐주시고. 아, 네, 네, 네. 난드르가 무슨 뜻이에요? 난드르가 넓은 평야라는 뜻인데. 넓은 평야. 이 평야가 아까 나와 있어서 난드르라고 그 얘기를 표현을 하고. 아. 네. 다른 분들은 큰 질평. <웃음> 큰들평야올래해상 좀녀예요 저거? 좀녀 케뇨 아. 와 감사합니다 네. 소라 감사합니다 네. 와 네. 네. 신기하다 네. 음. 네. 가이가이어 니가 이소, 니가 이소, 니가 이소, 니가 이소, 니가 이소, 바다이어도 살아, 이어도이 이소, 니가 이소, 니이 니가 가 안녕하세요. <웃음> 음, 이제 저는 오전 업무를 마치고 지금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웃음> 빨리 상태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미팅을 갑니다. 오늘은 SK텔레콤 본사에 가서 미팅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겟 e 디 r 드미를 조금씩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협찬받은 제품들이 있어서 그거를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즘 화장하기 전에 이 알로에 토너를 발라주는데요. 산뜻하고 부담이 없어서 목, 팔 이런 데다 발라요. 끈적이는 거잘못 쓰거든요. 근데 이건 수분감 있고 되게 쿨링감이 들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JM 솔루션 릴리프 약산성 약숙 앰플. 이거를 스킨 바르고 나서 발라줘요. 받고 나서도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웃음> 이 영상 안 찍으려고 그랬어요. 사실 요즘 너무 바빠서 유튜브에 이 협찬 영상 기한을 지키면서까지 제가 찍을 이유가 없거든요. 차라리 제 일상을 보여드리면 보여드렸지. 근데 이번 제품은 제가 너무 잘 쓰고 있고 제주도 여행 가서도 거기 태양빛이 진짜 강해요. 근데 그걸로 제 피부를 지켜줬던 제품들이어가지고 이거는 소개 드릴만 하겠다.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제주도에서도 열심히 찍고 지금도 겟레디위드미를 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팩터 잘 쓰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선크림 받았던 거 진짜 거의 다 써가지고 그런 선크림 받은 가족분들하고도 다 같이 쓰니까 금방 쓰더라고요 어, 진짜 리얼 겟레디드미 아, 빨리 해야 돼 양아. 옷을 입고 니팅하러 가보겠습니다 입술도 발라야 되네 오, 혹시... 진 제 네, 사무공간입니다. 저희 회사는 풀 리모트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풀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집에서 사무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웃음> 뭐 사무공간이라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지만 사실 이거는 화장대예요, 밑에는. 이게 그래서 책상이 되게 조그맣죠. 그래서 듀얼 모니터 절대 못 놓고 어, 듀얼 모니터도 없지만 그냥 제 노트북 하나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듀얼모니터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제 방이 진짜 진짜 더워요. 근데 <웃음> 제가 또 <웃음> 캥거루족 아닙니까? 부모님이 에어컨을 사주셨어요. 창문형 에어컨. 확실히 이게 있으니까 방에서 제가 일을 하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어쨌건 저는 이제 일하러 갈게요. 그때아저이이 <목도> <목도> <목도>